포화상태인데요. 포화상태가 뭐냐면, 용매가, 그러니까 용질이 용매에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상태를 포화상태라고 그러고, 과포화상태는 A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 그 용매가, 그러니까 용질이 용매에 너무 많이 녹아있어가지고, 녹아있는 상태를 겉과 상태라고 그러고, 이 상태는, 그, 이렇게 띠같이, 이런, 상태를 불 상태고요. 그리고 얘는, 불 상태는, 용지를 용매에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근데, 냉각될 때 석수된 용지의 양은, 한, 두, 이게, 그 음, 예를 들어서 이 T1이 온도가 10도예요 응. 그러면 10도고 오는 새롭게 10, 그러니까 10도일 때 20그램이 녹아있어요 응. T2는 40도예요 응. 그래서 8 0그램이 녹아있어요 8 응. 0그램이 녹아있어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식도에서 아니 숙소에서 로 냉각하면 그만큼 고체가 많이 실거요 고체가 많이 부족, 그러니까 고체 그러니까 용질이 녹아있었는데 어. 용질이 고체로 변할 거 아니에요? 응 음. 그때 석소되는 용질의 양을 구하, 구할,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에 녹아있던 처음에, 아, 녹아있던 용질의 양, 양 빼기, 그리고 나중에, 그, 나중, 아니, 그, 다시, 다시 1 0도로 내려왔잖아요. 응. 음. 10도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면, 이게 흡수되는 용질의 양. 1 0배기 몇을 하 되는 거야? 80배기 2 0으 아, 음? 그렇구나. 뭐 여기서 끓여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거야? 원유를 분류를 한데 어떻게 옮겨야지? 에서원분류 어! 맞아맞아 맞아. 그 원유를 분류하한데그 끄는점이.. 나는점이 낮은 상으로 분류를 한어 90도 이하면.. 뭐 어 어디가 어디가 낮은 거야? 위가 위에, 낮은 거야. 뭐가 낮은 거야? 주어가 뭐야? 뭐가 낮은 거야? 석유가스 낮은 거고 아스팔트 거은거 네. 어, 맞는데 여기다 낮다고 하는 게뭐 녹는 점이 낮은 거야, 끓는 점이 낮은 거야, 어느 점이 낮은 거야. 끓는 그렇지. 점이. 그렇지. 끓는 점이 중요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는 지금 당연해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 끓는 점이 낮은 거네. 끌려주면 낮은 게 먼저 나와? 아니면은 나중에 나와? 낮은.. 거요? 어 낮은 거어 먼저 나오지 여기서? 낮은 게 위쪽이고 어 그거 먼저 기억해주면 돼 왜냐면 이거 다 끌어가지고 다 우선 다 위로 올라가거든 알겠죠? 기체가, 기체가 있고,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같이 있어요. 그렇지. 두 개가 기체인 거지? 그리고 한, 중간 정도, 끓는 중간 온도를. 응. 우리가 냉각을 쓰면. 응. 액화할 때는 온도로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래서, 끓는 기체가 기계가 엄청 쿨하니까, 얘가 끓는 데도 기체를 우 얘가 끓는 데도 낮다 치면, 응될거아니에 음. 그렇지 변한 거랑 아직 남아있 그렇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액체가 되고 하나남 그렇지 그 중간에 온도를 맞춰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아는 거랑 이 문제를 정리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 다시 봐봐 이거 이번엔 몰랐으니까 다시 봐야되고 3번도 다시 말야되고 5번 정답 3번? 3번? 네 확실합니까? 아, 네. 잘했어, 정답이야 그러면 이거 2번은 왜 맞아? 어, 그.. 얼음에 소금 넣으면 어 그.. 이 주변에 열을 뺏어가서 어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그냥 얼음에 소금을 낮추면 얼음에 녹는 점을 낮추기 위한 게 맞는 거야? 어어 맞어 맞어 맞어